와, 오케이. 1 2 3 4 5 6 7 8 9 10 유리 보고 싶었어요. 계란말이 만들 건가요? <목소리> 네, 계란 계란 오믈렛만 최거예요 여기에서 오, look at the so pro 이런 거, egg egg 고 egg s e p a r a t e 다루다루 이런 거다루다루 이거 맞죠 조금만 여기에서 초카라 <웃음> 이런 거 m 스 x 스 i 스 끝났어요. 이런 거. 다음, 每次! 1000本!You need to mix for a t 시 o k a y s a n d k k f 在 c k f u k A t h o u s a n d time c k f u c k f k at my f a c e I'm i n s e Look at my face. It turns around. <laughs> my face. Ah, trying to ugly. Ah. 있어요, 있어요, 왔어요, <laughs> 왔어요, 여러분. <laughs> 왔어요. No. Nope. <laughs> 더, 더, 더, 더, 더. <laughs> 이거 good, good egg white. 저는 다시 이런 거. Okay. y yeah, e that means it's a good egg hey, white Oh, it's not moving anymore, you k a o w boy okay. Wow, look at this You know, it's so n i c t h o m o n i h Wow, sexy, sexy, han, sexy, sexy, cream p i e c Look at it, so sexy Okay, it's a testing time Okay, this is This is the moment of truth. s h 요 f t nan yori k y s proof. Whoa, okay, s 작하 that. One, two, three, o u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믹스해어믹스해어 You need to mix it a bit more, and then you pour it here. 그 다음에 이거 믹스 이런 거요. One direction, no pepper. 아니, pepper 비를 수 없어요. 우리 honey 꿈꿈 비를 꿈수 있어요. We need honey. <웃음> 오, 따뜻한 오따뜻탄이요 h o 네, 어 이거 왜라 하면 저는 b u 없잖아 미안해요. 그거 이거도 할수 있어요. 저는 십년 경험이 있어 있으니까 이거 사용도 아밥 예뻐요. You need to spread the oil. 이거 u go, i l 조금, 이거 u go. Okay, 이런 거 o 어, 좋아. 네. Okay, ASMR 있어요. 이 o u go, n 음 no, o m 냄새 좋다. Smells so good. Smells like. It's like our, I'm in an e g g form 이거 chicken form, 비슷 s 요헐헐 와! 냄 h 진 s 대박. e 오 h Oh, wow It s m e s e n a Oh, shit Oh, oh, oh, it's it's Oh, yeah, 이거. 쫄깃! 이게 너게. 너무 쫄이키 초이키고. 이제 끝났어요. 하니하고 다기. 10년 <웃음> 동안 이걸 연마한 건가요? 오케이. Okay. 이거 하고 <웃음> 이네 베이 하니 이런 거. Time, time for me to test the flavor. 와 wow! <웃음> 음! 음! 음 엄청 맛있어요. 더 많이 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테스트 조금 이거 계란 푸딩, 계란 푸딩 비슷해요. 진짜 when you when you put it in your mouth, 이거 melts, 이거 초콜릿 비슷해요. 음, 와우, 진짜 진짜 쫄깃쫄깃 이거, 음, 음.